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바로바로 바로 요 화제 노베브 신상 재윤님이 만드신 요 듀얼 립펜슬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윤님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셨겠지만 개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기존에 이제 노베브 제품들이 지속력도 좋고 제품력도 좋고 그랬기 때문에 요 듀얼 립펜슬도 정말 좋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역대급으로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 거예요. 저는 원래도 오버리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오만가지 립 펜슬을 다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컬러감이나 뭐 지속력 이런 게 대박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세 가지 컬러 전부 발색도 해보고 제형감, 지속력, 그리고 같이 사용하면 좋은 립 꿀조합까지 준비를 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세 가지 모두 톤을 가리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립 컬러들이랑 섞어 바를 수 있게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이렇게 앞뒤로 컬러가 있고 앞부분에는 메인 컬러, 뒤에는 그림자 컬러 쉐딩스틱이라서 입술산, 입꼬리, 아랫입술 같은데 볼륨감이 필요한 부분에 음영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먼저 1호 브릭베이지는 톤다운된 브릭 컬러에 베이지가 한 3스푼 정도 들어간 브릭 계열 립 좋아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입니다. 2호 살몬 무드는 흰기 도는 코랄 컬러인데 막상 피부에 발색하면 그렇게 밝은 느낌이 아니라서 핑크 베이지 정도의 쿨톤 립이랑도 충분히 호환이 가능한 그런 컬러입니다. 3호 블러핑크는 정말 딱 딸기우유 같은 느낌의 엄청 뽀얀 흰기 가득 핑크 컬러예요. 이세 가지 컬러 전부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고 웜쿨 타지 않게 너무너무 컬러가 잘 뽑혔는데 저는 색깔보다도 제형이 진짜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정말 크리미하게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되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블러링도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한 30초 지나면은 입술에 딱 붙으면서 고정이 확 돼가지고 아무리 빡빡 문대도 절대 안 밀리고 절대 안 지워지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명한 다른 오버립 펜슬이랑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손으로 이렇게 문댔을 때 노베브 제품들은 진짜 거의 안 밀리는데 다른 립 펜슬들은 너무 잘 밀리는 거예요. 굳이 하나의 단점을 꼽으라고 하면 은 이게 픽싱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올리거나 다된 상태에서 억지로 문떼거나 하시면 은 조금 밀리는 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지속력에 너무 반해가지고 오버립은 컬러도 중요하지만 은 수정 화장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립이잖아요. 밖에 나가지고 뭐 먹고 음료 마시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립을 다시 발라 발라줘야 되는데 사실 오버립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또이 음영 쌓고 여기 경계 풀어주고 하는 게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없고 들고 다니기도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집에서는 오버립 완벽하게 하고 가고 밖에 나가면은 점점 입술이 작아지는 이게 저는 정말 불편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노베브 신상이 지속력이 정말 미쳤어요 제가 실제로 어제 발라보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완전 밤 늦게 들어왔는데도 요 외곽에 있는 오버립 표현이 진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거는 찍어야겠다 가지고 바로 카메라를 킨 거거든요?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컬러별로 한번 이렇게 발라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형이 진짜 엄청 부드럽거든요? 저는 이쪽 입술이 좀 없는 편이어서 이 꼬리 쪽에 조금 더 도톰하게 이렇게 쌓아주면 은이 입술 외곽 이쪽에 있는 푸른기가 굉장히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고 되게 컬러가 원래 피부색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되게 여리여리한 베이지 그런 컬러라서 오버립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컬러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지속력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방금 올리고 이렇게 살짝 풀어줄 때는 되게 잘 풀렸는데 지금 한 30초? 이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픽싱이 딱 되면서 하나도 안 밀리고 뭐 되게 빡빡하게 딱 붙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다음 그다음 이 뒤에 있는 그림자 컬러로 입꼬리 쪽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은근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입술 아래쪽도 사실 이런 오버립 그림자 표현해주는 컬러들도 너무 획기가 많이 돌고 진하면 은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퍼플 립 같고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색깔 자체가 진짜 찐 그림자 컬러로 나와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입꼬리랑 여기 음영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1호 컬러는 이런 완전 누디한 계열의 립이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안쪽에만 발라준 다음에 오버립 표현한 부분을 잘 풀어줍니다. 보시면 은이립 제품 바른 부분은 텍스처가 엄청 미끌미끌해가지고 블러링이 진짜 잘 되는데 이립 펜슬로 외곽을 넓혀놓은 공간은 이게 픽싱이 돼가지고 여기가 되게 뻑뻑하게 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입술을 확장을 딱 시켜주고 고정이 딱 되는 그런 느낌? 정말 이렇게 문때도 여기가 하나도 안 지워지고 그대로 도톰하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1호로 해본 오버립 어떤가요? 저는 쿨톤인데도 이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 제품 오자마자 이렇게 딱 테스트를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 영상 바로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진짜 빡 들었거든요 그 다음은 요 2호 살몬 무드 컬러 이거는 되게 유명한 요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살몬 베이지 컬러의 펄만 뺀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펄이 빠지고 살짝 흰기가 도는 정도의 차이고 되게 비슷해가지고 요 언더 아이 마스터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실 때 한번 립 쪽에 발색을 해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푸르댕댕한 퍼플 립 경계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확장을 시켜주고 픽싱이 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블러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1호보다도 살짝 더흰기가 돌아가지고 피부톤이 진짜 굉장히 밝으신 분들? 약간 코랄 계열의 립 많이 바르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뒤에 그림자 음영 컬러는 세 가지 전부 똑같은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입술에서 음영감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입꼬리도 싹 올려주고 확실히 아까보다 입술이 엄청 이렇게 위아래로 되게 커졌죠? 이 상태에서 이 데이지크 살짝 코랄빛 또는 이런 여리여리한 컬러를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면은 요 살몬 무드랑 컬러가 되게 비슷해가지고 엄청 자연스럽고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오버립 느낌? 진짜 자연스럽게 입술 필러 와진 것처럼 오버립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요. 이렇게만 해줘도 예쁜데 저는 약간 요 살몬 무드에 흰기 도는 여리여리한 그 컬러에는 글로시한 립을 더해주면 훨씬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 페리페라 밤집 로즈 살짝 핑크기 도는 요 글로시 틴트를 살짝 코팅하듯이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립 펜슬 자체가 사실 웜쿨을 그렇게 딱 갈라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웜톤 컬러로 오버립을 해줬다고 꼭그 위에 웜톤 립을 발라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것저것 색깔을 섞어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섞이는 그런 느낌? 이렇게 살짝 탱탱한 광이 생기니까 훨씬 더 예쁘고 그 오버립 표현이 정말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요? 저는 이중도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리여리 광택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쿨톤을 위한 저의 원픽인 이 3호 블러 핑크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형광기 도는 그런 느낌인데 막상 입술에 바르면 피부톤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립 라인에 거뭇거뭇한 이런 부분들 젤도 커버가 진짜 굉장히 잘 되고 정말 자연스럽게 영역 확장이 이렇게 확 되거든요. 또 이게 컬러가 되게 여리여리하게 잘 빠져가지고 이 립뿐만 아니라 이눈 밑에 발라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되게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그런 느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곽을 한번더 쓸어주면서 조금 더 도톰해 보이게 이렇게 디테일을 정리를 해줍니다. 솔직히 이 오버립 컬러도 너무 잘 뽑으셨는데 이 그림자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고 여러 번 덧발라도 되게 진해지거나 막 과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초보자분들도 컨트롤하기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표현을 해주는 상태에서 이 3호는 핑크 컬러 중에서도 이렇게 톤 다운이 많이 된 되게 차분한 회기 도는 그런 핑크 아시죠? 이런 어, 애들이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쿠키온탑이 딱그 3호 컬러에서 조금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더 컬러가 진해진?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열어줘?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뒤집어지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진짜 너무 차분하고 너무 예쁜데 이 안쪽에 이제 푸시아 계열이 섞인 조금 진한 핑크를 얹어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안쪽에 발라주고 이 같이 온립 브러쉬도 되게 조그만데 힘이 있어가지고 밀착도 잘 되고 이렇게 쓱쓱쓱 쓱 블러링이 되게 잘 돼요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예쁜 꽃분홍 컬러의 립 조합 완성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만 해도 너무 예쁜데 이런 여리여리한 색감에는 글로시한 느낌을 살짝 더해줘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잘 잡아놓은 이런 빈티지한 핑크 색감을 해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롬앤 완전 투명한 색깔 없는 이 글로스 이거를 살짝 코팅하듯 올려주면 이미 오버리 표현을 해줘가지고 입술이 엄청 커 보이지만 요 글로시함이 더해지면서 더더더 볼륨있고 탱탱해보이는 그런 느낌? 정말 쿨톤이신 분들이 요즘같은 따뜻한 봄날씨에 하기 너무너무 예쁜 그런 컬러감이에요 요 조합이 저는 진짜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의 원픽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정말 화제의 신상 노베브 듀얼 립 펜슬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입술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찍을까 하다가 저처럼 제품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또 이왕 살 거면 출시 할인되는 기간에 사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한번 찍어봤는데요. 너무 칭찬만 많이 해가지고 되게 광고 같으실 수 있는데 진짜 저의 찐텐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리뷰를 해봤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